그 나무를 안 땄다고 <웃음> 야니똥칼라다재거 네 없으니 구멍이나 찔러보겠음 잉 자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아이고 이건 미안해서 어쩌나 뭐가 미안해 투콘디 쓰리 다탔는데 리플레이 쓰리쿠션 맞지? 그건 그렇다 치고 득점은? 자리에 앉으시오 환장하겠네 <웃음> 아이씨 어? 지랄한다 지랄해 오케이 좋았어 에병이다냐스오메어째야스카잉 아웃다 미어노용 잉? 이병 누가니까 미가 미가 미가 미가 미가 미가 미가 미가 야이씨 최작가. 뭘 친거요? 아! 이거 친거지. 아이씨. 아이 쏘리요? 딱 좋아. 예 나이스. 슈퍼쇼댕. 미안해요. 음? 좋았어. 하나, 둘, 셋. 음. 자, 야, 수, 자, 수, 자, 수, 자. 왔다 잘 치요